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강원도 가볼 만한 곳이 궁금해서 들어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제가 강원도 고성부터요,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까지 멋진 강원도 동해바다 가볼 만한 곳 39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봐야 되는 여행지부터 맛집까지 알차게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는 모두 제가 직접 다녀와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구독자님들께 멋진 곳만 소개해드리려고 나름대로 선별한 여행지인데요 구독자님들이 알고 계신 멋진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번에 다녀와서 후속편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성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성하면 꼭가봐야되는 곳이 고성통일전망대인데 이곳에 가면 금강산을 육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통일 전망대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성 송주해수욕장인데요. 송주해수욕장은 고성에서 가장 핫한 해수욕장인데 수심이 낮고요. 백사장이 길어서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많은 곳입니다. 캠핑을 좋아하신다면 송주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송주 오토캠핑장에서 캠핑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송주 오토캠핑장은 사이트가 크지 않으니까 너무 크지 않은 텐트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성 맛집하면 백도삼교리 동치미 막국수를 추천해드립니다 워낙 인기 좋은 곳이라서 웨이팅은 언제나 있지만 정말 맛있는 막국수하고 수육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곳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는 속초입니다 속초는 워낙에 가볼만한 곳이 많지만 아바이 마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바이 마을은 함경도 시랑민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라서 아바이 마을로 불리는데 속초에 가면 꼭 가보세요 아바이마을을 가시면 아바이마을 앞에 있는 신다신을 추천해드립니다. 신다신은아바이마을 대표 맛집이라서 웨이팅이 상당하지만 맛도 아주 좋습니다. 순대국밥을 드셨으면 갯배를 타야 됩니다. 갯배는 바다로 나누어진 마을을 이어주는 배인데요. 줄을 당겨서 건너가는 이 갯배도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갯배를 타고 넘어갔으면 속초 관광 수상시장에도 가보세요. 볼거리도 많고요 특히나 먹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다음 코스는 양양입니다. 양양에 가시면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에 가보세요.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정말 쾌적하게 잘 거쳐져 있는 박물관입니다. 나 외에도 볼거리가 많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양양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낙산사입니다. 671년 통일신라 때창건된 사찰인데요. 푸른 동해바다와 같이 즐길 수 있는 멋진 곳이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경리 해수욕장입니다. 애견 비치라서 반려견이랑 같이 갈수 있는 곳이고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거래두기 하기 좋습니다. 캠핑을 좋아하신다면 지경리 해수욕장 뒤편에 있는 지경국민여가캠핑장도 좋습니다. 소나무 밑에서 한적하게 캠핑도 가능합니다. 양양시장에 가보셨나요? 아빠 도나스에서 도나스 사구요 송이 닭강정에서 포장해서 먹는 맛도 아주 좋습니다. 양양의 가장 하프로 바로 서피 비치죠.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지금 서피비치에서 동남아 감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양양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중앙리 해수욕장으로 가세요. 서피비치에서는 해수욕이 되지 않습니다. 양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하조대입니다. 하조대에서 애교가에서 나오는 소나무도 보고요. 하조대 등대도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하조대 옆으로는 하조대 전망대도 있습니다. 하조대하고 하조대 전망대는 조금 떨어져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양에도 훌륭한 맛집들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감나무 식당입니다. 여기에는 다른거 말고 황태의 장국 드세요. 그냥 드셔보시면 압니다. 냉면을 좋아하신다면 단양 면옥입니다 단양 면옥은 역대급 맛집입니다. 수육도 아주 맛있어요. 양양 숙박을 찾으신다면 미천골 자연휴양림으로 가세요. 정말 때묻지않은 자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금 고급지 풀빌라를 찾으신다면 서대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특별한 날이라면 이곳 고급 풀빌라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강릉입니다. 강릉은 콩도 잘나고 물이 좋아서 두부가 유명하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 동화가든입니다. 동화가든에서 짬뽕 순두부도 드시고요. 모두부도 드셔보세요. 동화가든에서 식사하셨으면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람 없는 걷기 좋은 숲속에서 산책하면서 청설모랑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강릉에 갔는데 안목해변에 안가면 서운합니다. 멋진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잔 할수 있는 안목해변은 필수 코스입니다 강릉해변의 전통강자는 경포해변입니다. 해송림 아래에서 도자리 펴고요. 힐링에도 좋고 백사장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데크길을 따라 걸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입니다. 오즈코는 보물제 165호 인데요. 신사 임당하고 일국2가 태어난 집입니다. 강릉에는 다른데서 먹어보지 못한 맛집이 있는데 영국국 저구탕입니다. 추어탕 같은 음식인데요. 리필이 가능한 감자밥이랑 같이 꼭 드셔보세요. 강릉에서 캠핑하면 소금강 자동차 야영장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요 멋진 계곡에서 캠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동해입니다. 동해는 맛집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동해시덕치원은 현지인 맛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꼭 드셔보세요. 동해시에 가면 추암해변에도 가봐야 됩니다. 규모는 크지 않아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좋은 곳입니다. 동해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추암초대바위입니다. 애국당 1절에 나오는 영상으로도 유명한 초대바위인데요. 기암괴석이 아주 절경입니다. 추암초대바위에서 조금만 더 가시면 출렁다리를 지나서 추암조각공원이 나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추암해변이랑 추암초대바위와 같이 추암조각공원도 꼭 가보세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삼척입니다. 마라톤 영웅, 황영조 선수가 삼척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계신가요? 황영조 선수의 집이 보이는 황영조 기념공원에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 추암 촛대바위가 있다면 삼척에는 초곡 용굴 촛대바위가 있습니다. 동해바다를 따라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초곡 용굴 촛대바위에도 꼭 가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두째가라면 서러운 해안 드라이브 코스가 삼척에 있습니다. 새천년 해안도로를 따라서 드라이브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장호항 도가봐야됩니다 물이 엄청나게 맑아서 스노클링 성지로 불리는 곳인데 삼척에서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싶으시다면 장호항만한 곳이 없습니다. 장호항 앞에는 장호비치 캠핑장이 있습니다. 장호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인기 캠핑장인데요. 예약 경쟁에서 승리하신다면 꼭가보셔야됩니다 삼척에도 해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사진에 예약해서 삼척시 해안 케이블카도 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삼척 중앙시장입니다. 저렴하고 좋은 물건 사고 싶으시다면 전통시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 고성부터 삼척까지 가볼만한 여행지하 않고 맛집 39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좋은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꼭 다녀와서 추석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하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 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